천지를. 어? 장대 갔다야 미리 민... 걸렸다 뭐해? 뭔데? 아 걸렸어 걸렸어. 어디? 밧줄에 아니, 걸렸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미치겠어. 브룩스가 준 봉돌 하나 줘. 브룩스가 준 봉돌 하나 써야지. 어미, 장갑도 안 꼈네 이제 어, 지, 지금 이제 두 번째 캐스팅이에요 두 마리 잡으면 작은 거 제가 한 마리 갖고 하고 막시까르로스 이 녀석 좀 잡아주려고 왔어요 제가 잡을 겁니다 아유 잡고 나서 얘기해 진상 작년에 저한테 지신 분이 뭘야한 마리 나온 거갖고 잡네 달빛바다님 장비 소개 부탁드립니다. 쇼미더 광어 2, 642. 릴은 아부가르시아 네오, SPH. 합사는 파워풀 1호. 추는 40% 쓰고 있고요. 웜은 선베이트, 대광어 웜, 6.3인치. 핑크 쓰고 있습니다. 전시기 선베이트 6.3인치 웜이 효과가 좋아보여요. 100% 그를 잡았어요, 여섯 마리. 포인트마다 틀리겠지만, 물색은 대체로 좋습니다. 달빛바다님 단차 얼마 주신 거예요? 단차 오늘 35. 35 줬어요. 에다니님, 달봉님 드래곤,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하나요 드랙을 완전히 풀어보셔요 완전히 풀면 그게 제로예요 제로 타이라바할때 그것보다 조금 더 조여놓고 간다 하는 드랙 프리 그게 제로고 핸들 부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스타 드랙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반대로 꽉 조입니다 그러고스프레에 손을 대고 돌리면 안 돌아갈 때가 있어 그걸 100이라고 치면 제로에서 100사이의 중간쯤 감으로 그50 조금 더잠고시면 60. 조금 더잠고시면 70. 그 정도인데 대어 다운 샷그 시즌에는 65 정도 맞추신 게 좋습니다. 감량으로. 평소에 잡고 쭉 당겼을 때 뻑뻑하게 풀려 나간다. 이 정도로 70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조금만 더더 더 풀리게. 왜냐면 덩치 큰 녀석들은 올라오다가도 갑자기 확 힘을 쓸수도 있고. 쇼크 리더를 하신다고 하셔도 연신율이 덩치 큰 녀석들이 대가를 돌리면서 팍힘 쓰는 거못 버텨요. 그러니까 드래그 65, 저는 대략 60 정도로 고합니다 대공원 시즌, 평소에는 한70 정도, 강제집행보다 조금 더 밀린다. 이 정도 느낌으로 광어당원샷 드래곤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히트? 히트, 어디 어디, 오굿청가 오! 오, 오 단이야메다 메단? 이야, 오, 씨, 우와, 이야, 저 차는 거 말아줘. 수도 없어, 수도 없어, 아쉽다. 오씨. 네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아 아쉽다. 네배 계속 잡아줬는데 안 됐어. 아이 아쉽다. 근데 고기가 옆으로 쓱 갔어요. 그러다 걸렸어. 쫙퉁 음, 미르님 이팡후 달본 가지고 커피 드세요. 히트. 히트! 어그그대로안 감기면 갚지 마. 어그 그대, 그대로해. 자 막시 막시 히트. 경렬 형님 감사드립니다 막시트했어요 어. 네, 네, 네. 깠어? 이빨자국 있나 봐봐 어. 있어? 어. 어. 빠졌지 뭐빠진거에 <웃음> 빠진거 빠진 어. 하늘이 손익이 빠염 <웃음> <야! 웃음> 렬 형님 감사드립니다 봐봐가 츄좀 하나 줘 쓸때마다 말씀하셔야 돼요 어예아 우리 브룩스가 기부해준 아, 이게 왜 기부가 됐냐면 낚시를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직장인이 뭐 쉽나? 선비도 환불 못 받고 그래서 오토소닉이 막시깔루스 동생인데 대신 갔다 오고 무료로 그리고 지가 가려고 단체 봉투를 다 주문을 했었어 그게 가서 많이 남았네 덕분에 그거 오늘 막시깔루스가 갖고 와서 어,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턱터에또 다른 이명이 기부천사 기부천사 브룩스가 지금 방송을 켜 놓고 있을 거거든 야올라 죽을 겁니다 아마 턱턱 수염이 턱털이 아마 백발로 바뀔 거예요 브룩스 해지마요 <웃음> 야내 즐거움인데 어떻게 해내 즐거움인데 니가 방해하고 그래 <웃음> 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빠지냐 그냥 엊그저께 마냥 땅 하면 둘셋 하고 2초 정도 있다가 한 5초 정도 있다가 한거같 어, 그래? 왔어 자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히트. 크지 않어. 장대 아 진짜 장대, 장대. 아 이런 씨. 와 장대 크다 히세요아 입질이 되게 멋졌는데 입질만 좋았어 입질만 자 오늘 드수고 하시죠. 만원 받아요 한대실 또는 낚시하시고. 고맙습니다 실장님. 네. 하, 고맙습니다. 네. 10분 안에 무쇠님 무쇠님 안녕하세요. 10분 안에 광어. 광호이... 크... 10분 안에 제가 잡습니다. <웃음> 어 좋아. 나 이미 저는 이미 손 손만 봤어요. 대 장대. 팔자 정도는 잡아야죠. 팔공이요? 어. 아니 팔8자 자식. 센치 아, 진짜, 진짜. 오빠 먹혔다고 했지. <웃음> 오빠. 아 씨. 에투. 해태! 네. 자. 아! 아, 이 2초 정도 매겼어. 아, 이거. 잠질르 성질한... 어? 장대 갔다? 야, 이거 걸렸다. 뭐해 뭔데? 아니, 걸렸어, 걸렸어. 어디? 밧줄에 걸렸어. 아니야, 거기야, 거기. 어, 오케오 오, 달줄 없어.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 응. 네. 아, 어, 미치겠어. 버티는 거 봐. 드래그를 건드리고 싶은데 이미 건드리면 안 돼. 야구라구. 와, 씨, 뭔데 이렇게 안 올라오지? 어오 어. 어. 사장님. 발자 될거 같아. 아니야. 기다려 봐. 할자 같아. 오, 오, <웃음> <웃음> 와.. 힘쓴.. 와.. 미치.. 미치. 팔자 오바.. 오늘, 오늘 기록 경신 또할것같아 이쪽으로 땡길게요 응. 땡길게 오케이, 올라왔어? 그러네, 그러네, 팔자. 올라왔어? 네, 팔자다! 예팔자자 도예. 오! 아, 오 어, 좋아좋아좋아 오내 팔자 좋아좋아좋아 오아이야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예어 자자 좋아좋아좋아 아나 팔아포 중절로나 밧줄에 걸린 줄로쏘아올으 <목소리> 오길래 밧줄이 이렇게 여기 지형을 내가 봐야죠 어허 좋았어 빨래판이죠? 와, 않나, 빨래판이죠? 않나, 빨래판이죠? 않나, 빨래판? 빨래판이죠? 빨래판? 아저 가세요 어 자자자자자 자자 여기도 팔자 팔자요? 팔자 하 좋아 팔사? 팔오? 조금 넘죠 바로 자 기록 갱신했어요 바로 이야 여러분 어어 가만있어봐 반찬 오 그래 그래야지 와야팔자넘는 것들은 밑걸림 같다 동생아 오이도 포세이돈 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룩스 릴링하면서 걸린 게광호했다 장대였다 받았다 다시 광호 아니 이게 올라오다가 안 올라왔어 어팔떨리는거봐 와. 왔는데, 히트. 왔네 히트! 어, 히트, 자, 히트 히트 어어어 어, 어. 잘했어, 하세요, 어? 잘했어. 먹였죠, 히트 박시박시 어, 뭐야 막쏟다 줘? 안 올라오지 안, 안 올라오지 칠자 이상이야 활자가지 어? 아니 안마 긴장하지 말고 긴장 하지 그렇지 잡는게 목적이야 잡는게 자 오이도 포세이돈 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막시가루로스에요야 브룩스 미치겠다 진짜. <웃음> 브룩스 어떻게 하냐 진짜 이거 어떻게 해 한참 한참 가아야야 아직도 멀었어. 올라 온다. 온다 온다 올라 온다. 진짜 오바다 무조건. 됐어, 이야 야 75는 되겠다. 아, 75는 안되겠다. 70정도 되겠다. 와, 씨. 야! 한번 더! 어. 이 뭐야? 대통령, 여기 여기 뭐야? 왜 우산판가? 형님들 제가 잡았습니다! 제가 잡았어요! 해봤습니다! <웃음> 74? 야! 니들은 어째 7차 밖에 못 잡냐? 아, 뭐,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야 브룩스 이거 화병나서 알아눕겠는데? 룩수형 왔어, 야 야, 빠바가 뭐7살을 <어찌> 잡았냐? <웃음> 와, 대박이다, 진짜. <웃음> 어디까지 <모르겠어>. 이 모르겠어. 히트 야, 이것도 칠자 없겠다 오늘 어, 날이에요? 그런 거야? 한와 손이 근질거를 무시겠네. 아우. 우 선생님 여기 여기 여기 덥다고 그랬어 노프 덥다 그랬어 왜? 노이 아니 안 가켜. 힘은 계속 쓰고 잘아파프네 진짜 와나야 미치겠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비슷하든가 더 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 큰거 같은데요? 야. 아까 이렇게 치진 않았잖아 요 아, 아까도 아 이렇게 쳤어 그래요? 어야 야.. 아, 야.. 쉬운데. 야.. 이거 85가 기록인데 꺾여지겠네 이거 이거 오늘 하루에 다 깨시면 어해 어우.. 야.. 이거 뭐 이런 놈이다 야.. 참네 <웃음> 그래 버텨봐라 자식아 아 조금만 손댔으면 좋겠는데 터질까봐 야아뛰니아뛰니까빠진거 와아 미치겠다 이거 막시야 이번엔 입질를 되게 아가스 땅! 땅 안때렸어 어땅 안때렸어 아 85는 85는 땅 때렸어 아어엉겼어어 줄을 당기지 말고 풀어줘 어그줄 풀어줘요? 여기에 됐어! 아!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이야 축하합니다 아, 아막시거랑줄이엉켜갖고좀더 무거웠구나 비슷하게는될것 같아요 와 진짜 팔자, 팔자는 조금 빠질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와나 이거 광, 광어 한번 물었는데 그대로 떠놓거든 그게 또 물은 거야 썬베이트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웜 출시하셨네 가봐가한 마리 더잡보라야 땀나는 거 봐라 와 릴링한데 땀을 나네 와 이런 시간 빼서 대공어 두 마리야 참 말도 안돼 진짜 모이도 포세이돈호 선장님이십니다 저기 저기 인사 좀 하세요 어, 우 선장님이 어깨가 이만큼이 올라갔어. 원래 올라갔어요. <웃음> 원래 올라갔어큰 놈들은 슬쩍 입지를 해도 딱 느낌이 나는데, 이번에 없었어. 톡, 톡, 톡. 이, 이 친구도 톡 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은? 톡톡, 이래. 이 바닥 걸린 것처럼, 그감 모르는 사람들은 못 찾아. 어. 네, 어제 그저께는 완전히 딱 때렸거든. 그니까 입질로 오면 한태포 기다렸다가 그렇죠피하는저 낚시하게 자리 비켜주세요 <웃음> 이제 <웃음> 힘이 왜 이렇게 쎄냐 애들이 물이 맑아서 애들이 힘이 센가? 얼마나 하세요? 아유 이, 이제 시작이요 개타! 어? 아씨 아, 아, 아, 네. 실장님께 마, 말씀하시면 저도 이제 슬슬 정리를 좀 해야되고 인구들.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되 자, 지켜봐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산 아산퓨전다이닝 8 하치. 오늘 오시면 제가 네. 뭐 <웃음>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산 아산퓨전다이닝 8 하치입니다. 오늘 오시면 대강호 그 안주가 있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